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 특히 기... <웃음> 감사합니다. 네, 피자 맛있어요? 콜라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어, 일단 이 발표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저도 부족한 실력으로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개발을 하면서 뭐 삽질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뭐 저한테도 이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해 주시면은 저도 받아들이고자 어,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고요. 어, 뭐 반면 교사를 사무셔도 되고 영감을 받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쉬운 게 있으면 은 얼마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발표자인제소개를 하자면요. 지금 AWS에서 프로디스터 단지 소모인 쪽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커뮤니티 쇼로가됐고요 어, Github이랑 슬랙 a c k 은 거섬이라고 거성, 불렀는데 어, 이 아이디 그리고, 슬랙으로 DM 주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저희 모임이나 부디 모임 발표자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은, 차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생이라고, 아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어 오른쪽에 아이콘 보시면은, 처음에는 어학 앱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쯤 제가 입사를 했는데, 이 앱이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앱의 앱스토어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어, 어, 어학 앱으로 좀 외주를 따서 좀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앞으로 발표하게 된 주디스 그 플랫폼이 주디스 대회 관리 플랫폼이 웹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어 이건 좀 접었어요. 지금 접고 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게임 다른 쪽에서 이제 게임 개발했거든요. 고양이 비밀 레스피라고. 이게 이제 여성분한테 인기가 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고 더 이상 외줄로안 해도 돼, 될 정도의 레벨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월드워치라고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지금 제가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로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고 어, 미국권 국가에 아니, 영어권 국가에 출시를 했고 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혹 혹시... 예. <웃음> 그 기능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웃음> 아직 왜 100% 완성된 게 아니라서 뭐 얘기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고, 이제 지금 발표할 프로젝트는 매, 매치몬이라는 서비스예요. 매치몬 닷컴 7시면원을보실수 있고 듀디스 대운영 플랫폼이고 총구용 기간은 어, 1년 6개월 정도 네, 걸렸어요. 이제 혼자 했고 어, 개발자는 저고 뭐 기획이나 영업 같은 건 저희 대표님이 해주셨고 대표님이 워낙 뷰리스 광이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두 타임 세 타임씩 뷰리스 니시고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베타 테스트 2019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김해에서 했고 그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 아이콘을 제작을 하셨고 어네 그리고 이제 개발 난이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 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그 참가 신청을 하면은 소속이랑 그런 걸 최대한 피해서 토너먼트 대진표를 짜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그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희백엔드프론트엔드다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 모니터에 띄워지는 거랑 이 뒤에 보면 태블릿이 있어요. 이 태블릿은 그 유니티 앱으로 심판용 그 점수 채점하는 앱이거든요. 그건, 제, 그건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해주셨고 이 TV도 어, 유니티로 앱 개발해서 실제 이제 어, 경기 진행 상황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이렇게 어,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빅버켓의 코드를 푸시하고 있었고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리포지토리를 따로 뒀습니다. 어, 비퍼켓 파이프라인이라고 CICD 툴내부 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커밋할 때마다 배포되도록 설정을 했, 했고요. 기프시를 하면 은 어, 비퍼켓 파이프라인이 여기 내부 컨테이너에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설치시키고 그리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 각자 맞는 테스트 툴을 돌리게 시킨 다음에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배포 커맨드로 s l s 디플로이 이걸로 API Gateway랑 Lambda 리소스로 배포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프론트엔드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Next.js 프레임워크를 안쪽에 설치시켜서 코드들을 빌드 레 빌드시킨 다음에 테스트 시키고 배포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 일단 프론트엔드, 백엔드 공통적으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채택한 것은 일단 배포된 리소스 관리를 하기 쉽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이 당시 서버스 프레임업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좀서버스 프레임업이 핫했고요.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EC2에 제가 좀 익숙치 않은 결자라 가지고 EC2보다 서버스가 훨씬 더 쉽게 느껴졌고 사용할 때 종량제라는 것도 매력이 있었고요. 이서비스는 대응량 트래픽이 있는 서비스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뭐 대용량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서버스는 근데 일단 저는 많이 더 쉬운 것부터 하자. 저렴하게 구축해보자. 괜히 회사한테, 회사 솔직히 규모조금만한데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저렴하게 해보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서버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람다 레이어라고 있잖아요. 그 제가 프로젝트 하는 와중에 람다 레이어가 처음에 어, 선보인 기능이라 가지고 시험적으로 써보게 됐었는데요. 어, 다음 사이드에서 얘기하긴 할 건데 람다 모르시, 람다 레이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 네 생각도 없게 얘기하시면. 네. 람다 레이어가, 어, 간단히 말하면 람다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거를 패키징 해가지고, 어, 만들어 놓는, 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람다 펑션에서든 패키징 한 거를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람다 펑션이 10개가 있는데, 어, 똑같은, 기, 어 로드 모듈스 폴더 같은 거,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공통으로 쓸수 있잖아요 람다 열개 풍션에서 그런 건 따로 떼가지고 람다 레이어를 따로 떼가지고 그 열개 풍션에는 로드 모듈스가 코드가 들어있지 않고 용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람다 레이어만 어 인포트 하게끔 할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이 람다 레이어 쪽 어, 배포는 비포켓 파이프라인을 직접 푸시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소스 커밋 할 때마다 이게 돌아가는데 람다 레이어도 일일이 배포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뭐 지금 프론트 쪽은 어 프레임워크 번들 번들 빌드한 거랑 노드 모듈스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 푸시할 때마다 일일이 빌드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손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거는 S3에다 놓고 받아오는 걸로 했고요. 네, 지금 얘기한 아까 얘기한 남다 레이어 이게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하는 코드이거든요. 서버리스.yaml 파일인데요. 어,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지별로 배포하게끔 설정을 했고요. 문법을 써가지고 기본 스테이지는 d e v 고 dev 프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개 람다 레이어를 운영을 했고요. 뭐 프론트 쪽, 데브 쪽, 프로드 스테이지별로 이게 붙여가지고 그 그냥 각 람다 펑션에서 임포트할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패키지로가 더 간편. 네, 노드 모듈스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론트 쪽은 이제 지금 x 스리스를 쓰는데 그걸 설명할 건데 그 빌드하는 것들, 그 번들 빌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사용했던 AWS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 아이콘들도 예, 보이실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 만들었던 문서에서 가져온거라가지고. 어, 클라우드 프론트랑 라우트 53을 썼고, 도메인 작업할 때썼고요 도메인은 이 라우트 53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맨 오른쪽이 라우트 53 아이콘이고, 이 왼쪽이 클라우드 프론트. 맞죠? 네. 이 아시는 분. 예. 잘못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API Gateway랑 Lambda 람다 썼고요, Lambda l a y e 썼고, 코고니토 썼고요. 코고니토는 이제 회원 로그인 뭐 그런 거 어, 대회 주최자 회원 관리할 때 썼고, 이거는 앰 m p 파 i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SNS, SNS는 가물가물한데 직접 뭐 만들어서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템플릿 만들 때 API 넣고 그렇게 했고요 S3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바이너리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건없었고 클라우드 와치는 뭐 람다의 로그 뿐만 아니라 그때 람다가 오랫동안 안 사용하면 은어 실행할 때 오래 걸린 콜드 스타트 이런게 있었잖아요 콜드 스타트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5분, 5분마다 건드릴 수 있게끔 그때 클라우드 레이트 기능 있잖아요 레이트 써가지고 건드리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이벤트 뭐죠? 이벤트 브릿지로 네, 이동됐더라고요 스럽게했는데그이 당시에는 클라우드와 g 의 레이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네, 아키텍처 프론트엔드 쪽입니다. 어, 회 인증은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써서 썼고요. 어, 코인 앰플리파이가 코고인터 s d k 랩핑해서 쉽게 쓸수 있게 해 주는 게 장점이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토리지 쪽도 어,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뺐어요. 왜냐면은 그 퍼블릭한 권한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ACL 퍼블릭 리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Amplify는 그 당시에 그 기능이 없었어요. sdk 하는데, p u t 하는데. 퍼블릭으로 계속 이안 나오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어, 뺐습니다. 그리고 어, 프론트엔드 쪽제 구현할 때 next, next days 썼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sds가 되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페이지별로 라우팅 라우팅 세팅도 쉬워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이스 파일이 곧 URL 라우팅이 되고, 뭐 여러 형태의 CSS를 내장으로 쓸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뭐 CSS 인 JS 뭐, 그런 기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람다랑 API Gateway 이런 거 세팅한 이유는 그 SEO 때문에 쓰게 됐거든요. 동적인 컨텐츠를 이제 검증이 진행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SSR 구축을 위해서 서버리스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개발 했는데요. 2019년 당시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게 꼭뭐 있어야 크롤링을 잘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때뭐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아마 열심히 알아본 바로는 서버가 없으면은 동적인 SEO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람다 엣지도 있잖아요. 람다 엣지 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도 가능했지만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구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네,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 안 했고요. 그리고 네, 뭐 아시다시피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 처음에 이 r 를지침면은지게 주고 여기에 람, 연결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람다가 그 e 스제이스의 서버 사이드 랜더링 관련된 API를 이용해가지고 엑스제이스의 페이지를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프로젝트 파일 구조를 다 공개한 겁니다. 다 펼쳐서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여기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쓴 흔적, 앰플리파이 폴더가 생기면서 여러 세팅 파일들이 생기고, 이 프론트엔드 쪽 안이 렉스.js에 구현하는 코드가 있는, 곳 어, 제가 이 당시에 타이스크립트를 접하기 전이라가지고, 다 디스파일이에요. 그리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쓰는 것도 여기다 있고, 그러니까 엠플리파이랑 서버리스랑 렉스.js가 한, 한리포지터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VS 코드로 이제 프리티어랑 e 스인트 써가지고, 구현했고, 람다레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배포를 했습니다. 네. 환경변수 주입조 관련된 거랑 어, 이게 가장 루트에서 어떻게 렌더링을 했는지 그런 코드인데요 처음에 .env4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내용 넣고 이 nex.config.js에서 .env를 받아오는 코드를 해가지고 환경변수들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nex.js 처음에는 u n d e b y j s 라는 파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환경문수를 받아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app.js r e t u 할때 JSX 구조인데요. 뭐, 뭐 사실 보면은 짜잔하게 지금 다 소개하고 있는건데 예 스타일드 컴포넌트 를 가져왔고 뭐, 레이아웃은 제가 그냥 어, 커스텀하게 만든 거고 이 프로바이더는 제가 c o n 컨텍스트 a p i 썼어요. 뭐 모베엑스나 리덕스를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쓰... 아, 이것도 좀 실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이 프로바이더를 이제 계속 뭐 감싸고 감싸고 그러다 보면은 드레스기가 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배열로 받은 다음에 리듀스 함수 써가지고 리턴시키게끔 해봐다 그리고 이 방식이 어, 저한테는 일단 되니까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팝업 띄우는 거? 기능별로 팝업 띄우는 거 이렇게. 근데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혹시 하시나요? 이렇게는 안 쓴다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다 쓰는 데 있어서. 아니,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서버사이드 랜덤 쪽 관련된 코드예요. 이렉스 x 이스에서 지원하는 그 API를 써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치 슬래시하고, 매치 슬래시, 기기 파이버 컵이라고 치면은 이제 메타태그랑 그런 것들을 다 리턴을 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SPA, SPA인데 SPA를 구글 보에서 입력했을 때빈 페이지가 나오지 않게 해주는 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get initial props를 이용해가지고 네, 서버 응답을 받는 코드를 넣은 거예요. 이게 프론트, 이번에 예, 프론트 쪽 코드고 이 프론트 안에서 네, 백핸드 API로 어, SEO 관련된 데이터를 받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패치를 통해서 리턴을 시키고 이 i 치뷰에서 이게 이제 진짜 어, JSX r e a c t JSX 리턴하는 함수. 네, 여기서 r e s t j s 를 지원하는 head API 이용해가지고 뭐 타이틀이나 메타 태그, 들오 뭐 g 그래프 그런 것들을 다랜더링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XD에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 g e t s e r v e r s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베타로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어, 써볼까 하다가 그냥 잘되는데 뭐 혼자 하고 뭐 변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안 썼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서버,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프로테인드 서버 구현하는 얘기를 좀할 건데요. 여기 파일 리스트가, 이제, 어, 제가, 어, 쓴 파일들이고, 서버 언더바, 코 언더바, XXX 이게, 이 XXX는 라우팅과 연관지어서 만들었어요. 뭐, 어드민, 앱, 매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맥시먼 슬래시, 어, 매치 슬래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매, 예를 들면 뭐지, 매치 슬래시 할 때, 그 관련된, 어, 서버, SEO 처리, 예, 네, 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각 라우팅마다 일단 사, 상황별 작업 거친 뒤에 빌드된 s g s 프론트엔드 콘텐츠를 서빙하기 위해서 저렇게 JS 파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는 거는 루트 주소 라우팅에 대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서버 스프레임북 쓰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단 이 설정의 핸들러 속성은 어, 맨 앞에 핸들러가 핸들러든 JS를 가리키는 거고. 점 인덱스가 핸들러 데이스 안에 있는 함수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포트된 함수 중에 인덱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바이 e 먼트는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 저는 이, 이 환경 변수 를 JS 파일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 값을 가져와서 동적으로 임포트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안에 인클루드는 배포될 함수에 포함시킬 파일들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스는 아까, 아, 일단 이벤트는 API Gateway 관련된 설정 코드고요. 여기 밑에 레이어스는 lambda 람 a 레이어 배포할 때 이런 설정을 하면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약물 파일 자체적으로 이 스테이지라는 변수를 셀프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스테이지별로 배포할 때 이, 요이나게 쓰였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브리스 프레임워 근데 지금도 서브리스 프레임워크가 많이 핫한지는 뭐, 모르겠네요. 제가 한 2, 2 3년, 전에 년 썼으니까. 일단, 예, 핸들러리에서 코드예요 이게. 지금 이제, 모듈 익스포츠, 인덱스 이렇게 익스포트 하고 있죠. 여기 안에서 코드가 있고, 이 코드가 다예요 SEO 할 때. 그리고 어, 일단 이 url 라우팅에 이핸 a 러 d l e r 가 공통으로 물려있어요. 아까 서비스 야물에서정의환경변수 이용해서 sds 페이지를 뿌려주는 js 파일을 import에 와가지고 그걸 내용을 리턴해주는 건데요. 일단 버스팅것부터 보시면 어, g e t l a y e r p a c k a g e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뭐 공식 메서도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lambda 에 연결된 여러 람다 레이어 중에서 가져오고 싶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게 제가 모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레이어가 패키지스라고 되면은 그 람다 제가 배포한 람다 레이어 중에 패키지스라는 것을 임포트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람다 레이어를 불러오는 경로는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슬래시 opt로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 로컬에서 디버깅할 때는 로컬에 있는 람다 레이어 경로를 네, 타게 불러오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은 아까 네, 한계문서를 불러왔던 서버 언더바, 코어 언더바, XX.js 그걸 지목해서 가져오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어, 프론트 엔드 내용을 서비스 코드가 이제 Await 서버리스 네,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서버리스 HTTP 그 패키지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용해서 이용해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 코어 언더 서버 언더바 코어 언더바 루트 점 js 이 코드인데요. 이 지금 캡처드린 게 이게 끝이거든요. 루트 쪽을 서빙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어,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e 스 t j s 패키지랑 어, 보통 이게 노드리있으니까 보통 익스프레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익스프레스가 많이 무겁다고 어, 느꼈고 코어 프레임워크가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람다 레이어를 또 가져오는 그 경로가 있거든요. 람다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e 스 t j s 가 빌드된 어, 내용을 리턴해 주는 거에다가 썼습니다. 앱.렌더에다가 점 어, 예, 경로를 가져와서 서빙하는 실제적인 예, 핵심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스태틱한 파일들을 서빙할 때는 조금 달랐는데 어, 스태틱한 거는 브라우저가 어, 사이, 그냥 사이트가 처음 로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x s s 가 프로젝트 안에 컨텐츠 경로인 그 슬래시 스태틱, 그리고 슬래시 점 넥스트, 슬래시 스태틱, 이쪽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리해주는 코드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태틱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 파일 그런 것들이고, 아래 게 프리패치인데, 프리패치는 다음 페이지 코드를 일단 만약에 루트를, 가, 루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루트에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들, 그런 것들을 미리 가져와서 빨리 로드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돼 있고, 어 라우팅할 때 점으로 시작하는 거 처리가 다이렉트하게 안 돼가지고 남다에서 이벤트점 패스점 어 리플레이스 함수 를 이용해가지고 슬래시 슬래시 아니면 슬래시 점이 아닌 언더바로 온 거를 점으로 바꿔서 인포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XJS 빌드할 때 생성되는 폴더 이름이 .next거든요. 그러니까 URL에서 슬래시하고 .next 계끔한 라우트 API Gateway 라우팅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갑자기 뜬 것이 자동 추천으로 뜬 거예요. <웃음> <웃음> 리프타이어 2022모티어를 뭐 한국 식산 데이터 CEO 분이 엘릭서라고 얼랭을를 매핑한 그런 거를 발표한 영상이 떠었어요 저는 사실 원래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는 아 내가 한 거는 완전 센 고생이고 이걸 하면 좀잘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엘릭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루비랑 코드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좌측에 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틱틱 A S P A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오른쪽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Thin SPA 클라이언트예요. 그 스테이트나 인터렉션 같은 것들을 브라우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게 Thin SPA 클라이언트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라지고 모든 걸다 서버에서 처리한다 그런 걸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뭐 수많은 웹소켓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뭐 웹소켓 이용했을 때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Thin SPA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활용하는 건데. 어, 대용량 6개 방식 이용했을 때 문제를 엘릭서가 처리해준다. 그런 걸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프론트인드 모순, 이러면서, 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딱그 모순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웃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Think Client를 개발할 수 있는데도, 현재 지금 90%의 애플리케이션을 Think Client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 이 내용을 읽으면서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뭐, 저도 개발하면서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워낙 이런저런 프레임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허우적되고 만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릭서가 지금 마츠앱이랑 디스코드랑 롤 메시징 백힌 데에서 쓰인다고 하네요. 네. 뭐 높은 동시성을 유지한다. 대량 6개 연결이 가능해서 모든 브라우저 탭마다웹스큐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 저라면은 J, JS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간, 간편한데 언어를 바꿔야 돼서 많이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어, 비즈니스 조직에 가깝게 관리자 회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일단,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코고니토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앰플리파이가 유, 이런 로그인 UI도 완성형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지만, 어, 되게 쓰기 쉽게 생겼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리액트 자체적인 디자인 어, 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a m p l i SDK 그래서 a s a p i 만 활용했습니다. 이게 회원가입하면 이메일 회원 이메일로 확인 코드가 날라갈 수 있고 할수 있고 위 t 들어가 보시면 은알수 있는데 이 위키에다가 상세하게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캔들러 버튼이라는 어 스터디에서 위키를 남겼는데 a m p l 이 만드는 거 뭐 호스팅하는 과정 그런 것도 상세하게 기록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p l 리파이 s d k 써가지고 가입하는 거랑 네, 이메일로 확인코드 받아서 처리하는 거 그거를 캡처한 거예요. 비교적 쉽게 생겼죠. 둘을 불러와가지고 어스점 사인업을 호출하면 되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회원관리 쪽앰플파이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른 앰플파이 뭐 호스팅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AWS KL, 이제 캔드라 버튼 리비포스터에 들어가시면은 위키 쪽에 자세히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스팅은 진짜 그 당시에 그 빌드 머신에서 자꾸 엠플리파이 설정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맨날 헤맸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삽질 로고도 일단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업로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Next.js 그 프론트엔드 쪽 코드예요. 그러니까 엠플리파이 쪽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토리지로 어갓 에이 뭐냐 API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put 메소드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게 됐을 때 p u b l 다이렉트로 p u b 한그 p 뭐냐 네트워크에 a c 그거를 주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시크릿, 뭐, 액세스키 아이디, 시크릿 액세스키 아이디, 그런 것도 출시키지 않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서버, 백핸드를 이용해가지고, 토, 그냥, STS 이용해서 토큰을 받아오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 AWS SDK 전형적인 걸 불러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ACL 있죠? 일반적인 AWS SDK의 S3에서는 푸드 오젝트에 ACL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 활용을 했어요.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웃음> 1인 개발자로서 되게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예,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정 업로드, 아까 말씀드린 백핸드 이건 백핸드 로직이에요. 업로드 권한 없는 백핸드 로직이고요. S-T-S-T-K, A-W-S S-T-S A-P-I 이용해서 이렇게 I-M-R a 그런 거다 써가지고 어 l 롤메소드를 통해서 얻은 키를 리턴시키게 한 거예요. 이 스파이어 타임 900초를 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어뭐 프린시펄이나 뭐 I-M-R a 그런 거다 뭐 알고 하는 건 아니고 구글링 결심 이렇게 이렇게 짜맞춰 가면서 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건 좀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 프론트엔드 쪽만 설명을 했어요. 백핸드 쪽 구현한 것도 슬라이드 준비는 돼 있지만 이게 프론트엔드 모임이니까 백핸드 쪽 설명하면 좀 지루하실 것같아가지고 그건 일단 다 스킵했고요. 백핸드 쪽 어, 데이터 설명은 어, 다른 모임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구현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막 토너먼트 로직도 잘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SEO 하는 게 남았죠. 구글봇에 이제 노출이 되게끔 하는 세팅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그 구글 어디 어디죠 여기가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네. 구글의 네, 서치 콘솔 그죠? 예. 네. 거길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거 치고 세긴 해야 될 페이지들만 급하게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 사이드바에 세긴 생성의 사이트맵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XML 파일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가능 한게 있지만 저는 일단 급하게 네개 정도만 호출 시켰고요. 호출 시킨 방법은 여기 URL 를 검사를 불러 가지고 크롤링, 노출시키고자 하는 URL을 입력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안타, 그러면 여기 색인 생성 요청해가지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뭐맨 처음에는 뭐 2, 3일, 그거에 거쳐서, 어 이후에 이제 구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면은 맨 밑에, 나온 모습입니다. 맨 위에 뜰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가장 먼저 <웃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제쪽 만든 사이트가 뜬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다 끝나서, 여기가 김해에서 열렸거든요. 구디 사무실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이 대형 TV랑, 어, 이 모니터들, 심판들, 심판들이 이제 모니터를 하고, 실제 뭐 올림픽 경기처럼 유도 유, 주짓수지만은 유도 경기처럼 매트가 있어가지고 그 매트에 이제 중계하는 것처럼 점수판이 딱어 보이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다가 태블릿 연결해서 그 선수 보이게 선수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심판은 이 태블릿으로 점수 한 포인트씩 올리고 그런 식의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거를 자가용을 타고 이사님의 자가용을 타고 대형 TV 나르고 모니터 여섯, 달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솔직히, 주최 측에서 좀, 어, 떤 대진표 알고리즘을 싱글을 요청하셔가지고, 그거 개발하다가, 로직이 꼬여서, 데이터가, 그, 참가자의 데이터가 다안 맞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 뭐, 몇 키로의 무슨 브라운 어디 삼, 어디 도장, 그게 다 꼬인 거예요. 다행히 RDS에서 이제 워크벤치로 다 겨우 겨우 매칭을 시켰는데, 그거를 찾고 이동하면서 <웃음> 다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이것 때문에 거의 3일 밤을 샌것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 타에서 처음으로 3일 전 밤을 샜습니다.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이클을 쭉 돌면서 개발을 다 하고, 이렇게 실전에서 쓰이는 걸 보니까는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실제 김해에서 대회가 열렸던 모습이고, 실제 현황판, 심판에 썼던 태블릿에서 썼던 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은, 규모가 작더라도, 기획은 꼭 하자. 사실 대표님이랑 저랑 구두로 일단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조그만, 어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이 더라도 계획은 어꼭 있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것 좀 붙이면 어떨까? 저것 좀 붙이면 어떨까? 그러면서, 계속 눈덩이가 불어나니까, 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오고, 계속 달리니까 지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 특히, 1인 개발자, 뭐그 회사의 개발자가 나온다다,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은 빨리 해치우자가 아니라, 기획을 꼭 하고, <웃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목표를 또 잘게 쪼개가지고, 성취감을 느껴서 사기를 높이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할때 기술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을 진행하이 있어가지고, 되게 큰 목표를 잡고, 뭐,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나는 한 번에 100까지 다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지치더라고요. 뭐 빨리 사기가 죽고, 그런데, 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에서 10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내면은, 그게 사기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뭐 기술 얘기하다 갑자기 이얘기 해서 좀뜬거없으시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기동량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런 AWS 커뮤니티에도 참가했고, 제가 리액트 레이티브 서울이라는 저기 리액트 어 미러에도. 예, 참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비동량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앰플리파이 쪽은 AWS 모임에서 비동량을 했고 리액틀 XJS 쪽 기능들은 리액틀 x 도서울미더업에서 많이 기동량을 했고 도움도 많이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거는 코드 리뷰를 꼭 하자. 그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개발자한테 코드 리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 사람한테 내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기회라기보다그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결함을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드 리뷰할 사람들이 꼭 찾아서 중간중간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활동 덕분에 문제 해결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아는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어어저 이거 알죠 뭐 s k s 알죠 뭐 이벤트들이면 그거 알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다 그런 정도 입니다. 네제 발표는 여기까지 였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일단 <웃음> 질문을 볼게요. 기존에 s3 클라우드 폰트는 호스팅하고 있는 데 앰플리파이버를 어떻게 말해주실까요? 아 이거는 앰플리파이 호스팅 기능이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호스팅 기능을 이용하시면 클라우드 프론트 쪽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주고요. 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앰플리파이 호스팅이 그 관련된 파일들 s s3에서 어, 버킷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민님 맞나요? 아, 네, 일단 저거 답을 좀 드리자면 어, 그 그, s3의 기존에 레드파이로 올리셨더라도 아마 이 소드는 기법이나이나 네. 다른 소스를 좀사용할 텐데 어, 저, 저 같은 경우는 깃헙을 쓰고 있었다가 마이그레이션했는데 앰플리파이에서 호스팅이 당연히 그, 뭐랄까, 소스에 소스 아네소 소스, 소스에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걸 그걸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또, 그, 기턴만 연결을 해주고, 빌드 설정을 좀 만져주고요. 빌드 설정은 이제, 코드빌드랑 유사하게 만져주면 되고, 그것만 하면,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면, 또 저기, 저런 설정 해주잖아요. 파일 없을 때, SDA 같은 경우는 파일 없을 때, 403다 썼을 때, 인덱스 파일 반환하거나 이런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앰플리파이에서도 동일하게 그 설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정도까지만 해주면 어, 네, 앰플리파이로 잘 호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거 관련해서는 다음, 다음에 다음 제가 좀그 앰플리파이로 호스팅했던 거 발표를 할 건데 관련해서또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S3 플라우드 프트 조합이었으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앰플리파이를 통해 배포하면서 프론트 엔진 엔진이겠죠. 엔진 엔진에서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사용하면서 l a m 를 배포하는 것보다 장점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 그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앰플리파이를 통해 배포한 거는, 코고니토만 배포한 거예요. 제, 플랫트에서는. 프론트 엔드 서버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배포한 거예요. 그렇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배포한 게, 어, 람다랑 API 게이트의 리소스이고요. 앰플리파이는 코고니토만 배포한 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앰플리파이도 백핸드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서버리스프레임업처럼 근데 그거는 어, 그니까 기능은 돼 있는 되게, 되게 어 사용하기 복잡한, 되게 좀 솔직히 쓰기 싫게 생긴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서버리스프레임을 한번 경험하면은 앰플리파이 프레임업에서 백핸드 구축하는 거에선 좀 부정적이시게 될것 같습니다. 질문에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이번에 코코인트 앱싱크 다이내믹 DBS3로 다이어스팅을 하셨습니다. 앰플리파이는 CRL로 출할 수 있는데 간편하다는 이유말고 혹시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열거하신 서비스들을 한 방에 해줄 수 있다라는 게 홍보 그런 홍보 영상을 보고 혹해서 도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또 혼자니까 일일이 저거를 어, 맨...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Amplify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파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게어 커맨드 하나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성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 사용한 이유는 솔직히 생각을 깊게 하고 그한게 아니라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퍼블리도 옳죠. 그거를 안 해가지고 불만이 솔직히 많습니다. 전 이걸로 <웃음> 앰플리파이 쪽 도큐멘트 GitHub 리포지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관련된 세팅하는 거 이게 좀 불만이니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거를 플리케 올렸는데 6개월 동안 답이 없,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클로즈 해버리더라고요. 좀 많이 좀 실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최근에 서버리스.ts도 로드 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스케트 지원한다는 얘기시겠죠 예, 네. 들어가 봐야 되나? 슬랙에다 일단은 공유를 해 볼게요 크리파이, 그 CRI 하다가 네. 저는 약간 CRI도 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약간 먹었다고 해야 되나? 섰다고 해야 되나? 아, 멈춰서?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 짚바는 그 약간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저도 가끔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한 서비스라고, 완벽한 서비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그렇게 삐걱삐걱 되는 게 곳곳에 보여요. 단점이 보이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스팅 경험도 되게 나빴고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앰플링백에 지원하는 게 아까, 뭐, 코보인토 다이나무디, 앱싱크 말고도 뭐, 어, AI, AI 관련된 서비스 그런 것도 지원하거든요. 트랜스크립션 뭐 그런 거. 근데,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그니까, 러맨 처음 이니셜라이징 하는 건 엄청 홍보하고, 비판 내용 뭐 트러블슈팅 하는 거, 그런 거는 잘, 레퍼런스가 부족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앰플리파이 어떻게 쓰세요? 라고 할 때, 애징 앰플리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만약 다시 렉스.js를 배포할 일이 생길 때도 p 플리파이 서버를 사용할 예정인가요? 어, 고민이 되네요. 또 개발자가 솔직히 어, 다음 프로젝트 할때 새로운 거 써보고 싶잖아요. 하던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100% 예스라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는 뭐 다음에도 쓸것 같아요. p 플리파이 그리고 코고니토 같은 것도 쓰게 될것 같고, 결, 결과적으로는 Yes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바로 갈아탈 것 같아요. 다음, okay. a m p l i 사용시 ResponseData 오메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맞다면 해결방법을 알고 계은 거에요. 사용, Amplify 사용할 때 ResponseData, 코터쪽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니면 란다 쪽 얘기하시는 걸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하시면 아무래도 샘플릿파이로 그, 아, 아, 그, 홈페이지를 제가 그 이제 포괄해서 쓰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리스폰 스 자체가 오메가를 총 리스폰스가 오메가를 넘어가면은 그샘플리파이 자체에서 오메가를 이미시더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혹시 차민이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아 저는, 일단, 호, 저도 호스팅만 쓰긴 하는데, 호스팅 자, 호스팅에서 할일제한은 저는 뭐, 느껴보거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결국 엔스리랑 클라우드 프론트라서, 그, 거기서 제한이 걸린 게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어도, 앰플리파이 호스팅에서 자체적으로 막는 옵션이나 이런 설정들은 보지는 못했고, 막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도 저는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메가 이상의 퍼블릭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안은 못 느꼈습니다. 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애플리파이는 여러 서비스들을 그냥 잘 배합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신조 역할이지, 자체적인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추후에 슬랙으로라도 공유해 드릴게요. 다른 S3를 Mplayify 호스팅과 연동이 되는지 아시나요? 있나요? 네. 아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플리파이 호스팅 할때그 소스를 여러 가지 피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 파트인데 그중에 S3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안써 봐가지고 S3에 뭐 어떤 형태로 올려가지고 하는 건지 뭐로그 코드를 올리, 올려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트 에 S3가 있기는 했어요 질문하신 분이 어 리스트 에 S3가 있는 건 알지만 다른 거를 연동하려니까 안 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사민님 마이크 주시면. 그 저는 지금 의 넥스트 제이스 11 버전을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와 그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있는 넥스트 제이스 플러그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면 별도의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등 리소스를 생성하면서 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추가로 기존의 그 다른 S3 자원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한 S3 세 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그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사용하다 보니까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별도 리소스를 생성 안 하고 앰플리파이 자체가 리소스 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다른 S3 자원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네 일단 말씀 중에 이제 Amplify로 호스팅을 만들면 S3 클라우드 프런트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이제 Amplify로 앰플리파이가 호스팅할 때 S3랑 클라우드 프런트를 쓰는 건 분명한데. S3나 클러드 프론트 쪽 메뉴 가서 콘솔에 거기 가서 리스트 보면 거기 안 나와요. 그래서 설정을 별도로 해주거나 이럴 수가 없는데, 앰플리파이에서 뭔가 호스팅 하시면서 뭐 빌드 과정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S3가 필요 때. 제가 사용하면서 봤을 때는, 5호할 때, 부가 n 인 s a r y 뭐리 i g i n a l s e a r c h i 스 s 3 n t h 로 book. I was in the book. I was in the book. I was i s 저거 말고 또 질문 있으신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이거는 아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 주셔도 좋고요 그 발표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지금 저는 프론트엔드 서버를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나보다 낫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웃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발표는 여기서 그럼 질문도 마치고 하겠고